Oh, oh,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밥샷들 참교육하는 영상을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댓글 보니까 신고할 때 디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디카 쓰는 방법을 짧게 설명하는 영상을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뭐꼭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니고 수동 초점 모드가 있다면 연식이 아주 오래 된 카메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필름 카메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필름 카메라로 누가 찍겠어요? 필름값 엄청 비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카메라는 연애 시절에 제가 연애 시절에 우리집 보급관님을 찍어주던 카메라인데요. 삼성 카메라이고 꽤 됐을 거예요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 자체를 접어서 중고로 밖에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카메라입니다. 꼭 저랑 똑같은 카메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예, 저랑 같은 제품을 원하는 분이 있으실까 봐 예, 지금은 중고로 렌즈까지 다 해서 10만원도 안할 겁니다 그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저랑 똑같은 카메라가 아니고 웬만한 이제 수동 초점 모드가 있는 카메라면 어떤 거든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촬영하는 데더 용이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동 초점 모드만 있다면은 어떤 카메라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또 지금 서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바로 빨리 다시 본론 들어갈게요 그럼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카메라에 초점이 잡히는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카메라는 오토포커스 모드와 매뉴얼포커스 모드가 있어요 오토포커스는 이반 셔터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 여러 지점이 돌아가면서 이제 초점이 잡히는데요 터치스크린이 지원되는 카메라라면 이제 어느 지점을 누르셔도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밥셔틀이 이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토포커스로 밥셔틀 초점 잡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뉴얼 포커스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매뉴얼 포커스 모드로 설정을 바꾸고 렌즈에 달린 포커스링을 이리저리 돌리면 초점을 수동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촬영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 이용하고 광량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한데 낮 기준으로 뭐 100분의 1 셔터 속도로 찍으셔도 되고 좀더 늘려서 200분의 1까지로 빠르기를 올려도 괜찮으실 겁니다 어 그리고 밤 기준으로는 못해도 70분의 1초 정도는 되어야 하고 광량에 따라 뭐 40분의 1초 아니면 이제 50분의 1초 정도로 뭐 늘려야 찍히기도 할 텐데 이건 촬영 직접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국민 제보에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실 때 찍은 사진을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니다 됩니다. 그럼 바로 필드에다가 볼게요. 위반하는 일륜차가 있든 없든 신호 대기 중이거나 할때 뭐 카메라를 꺼내서 교차로 앞이나 이제 밥셔틀이 위반해서 지나갈 지점을 예측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링을 조절을 해서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특히 교차로 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일 때는 이게 타율이 엄청 높아지는데요. 초점은 이미 맞춰놨으니까 밥셔틀이 지나갈 때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딱히. 그리고 또꼭 교차로 맨 앞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네, 여기는 직진금지이고 우회전 전용차로인데 직진하려고 대기중인 차량도 있네요. 신호위반, 미치시 신호위반이랑 똑같이 과제료 티켓 7만원짜리 잘 받으시고요. 초점은 밥셔틀이 지나갈 지점을 예상해서 초점을 맞춰놓았으니까 밥셔틀이 지나갈 때 셔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교차로에 근접하지는 않았고 저 앞에 있는 교차로가 빨간불인지 정차중이었어요. 이럴때도 앞차보다 약간 앞에 있는 도로에 다가 초점을 맞춰두시고 중침에서 지나가는 밥셔틀들을 찍으시면 됩니다. 됩니다. 1타 몇피입니까? 이거? 1타, 1타 3피, 4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전문용으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합니다. 편두 1차로씩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는 정차 중일 때그 밥셔틀의 중침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이게 카메라 보느라 이게 신호등이 이제 그린라이스로 바뀌었는데도 출발 안하고 뒷차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 중직카 사용하는 게뭐 도로교통법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당연히 운전 중 사용하기에는 엄청 엄청 위험하단 말이죠 이게 소탐대실이라고 해서 공익제보단 활동하면서 받는 돈 해봤자 뭐 20만원밖에 안 되고 뭐 1년 내내 20만원씩 꼬박꼬박 받는다고 해도 24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사고 나면 은 보통 이제 보험료... 올라가니까 소액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짜자보단 포상금보다 차량 수위이비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은그거만큼 이게 무슨 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무조건 조심하시고 어 운전할 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보행자라도 치게 되면 아 진짜 그러니까 정차 중이 아니고 주행 중일 때 위반 밥샷을 찍는다고 너무 무리하게 카메라 조작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그냥 저 친구 오늘 운 좋았구나 내 밥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보내주세요 그밥셔들 아니어도 널리고 널렸어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회사 다니고 컨텐츠 제작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륜차만 이렇게 뭐 따로 찍으러 가는 시간은 없고 그냥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그냥 운전하면서 찍거나 아니면은 보행 중에 찍는 그 이륜차가 훨씬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이용해서 밥셔들 찍어내다가 뭐 사고나가지고 댓글에다가 뭐국신님 따라서 이렇게 찍다가 사고났어요 이런 댓글 올라오면은 제가 그 시청자분은 그냥 제가 차단 처리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운전 중에는 절대 촬영하지 마시고 신호 대기 중일 때도 전방에 있는 신호등 무조건 주시하시고요. 다시 출발하실 때도 그린라이스로 바뀌었다고 해도 보행자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에만 이제 시야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가 출발하려고 하면은 못본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이 이게 마치 포상금 많이 받기 위한 그런 행위를 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뚝배기 조심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